네, 2022년도 7월 실시한 인천시 화학 2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일번은뭐 쉽죠. 그러니까 뭐 물은 같은 질량의 철에 비해서 뭐가 크기 때문인데 뭐 비열 아니면 뭐 열용량이겠죠. 그 열용량은 비열에다가 질량 곱한 거니까 뭐 Q는 CmT라는 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물 분자 사이에 물은 수소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그, 그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그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끓는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번의 답은 4번. 저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첫 번째 Na는 이제 가운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채심 이방 그렇죠? 그 다음에 I2는 면마다 있네요 면심 이방이고 그 다음에 Cl a c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채심 이방이네. 거기에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이 상태를 보니까 전부 다 고체거든. 그러면 고체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건 금속이니까 따라서 금속 Na, 따라서 이 X는 이 녀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CaCl이고 나머지 하나 y니까 얘가 y가 돼 버리는 거지 뭐. 그렇지? 따라서 이온 결정인가 할때 이온 결정. n은 이온이고 n 분자니까 가로 적절한 거 맞고. 다음에 x의 결정 구조는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면심이 아니고 그렇죠? 체심 되는 거죠. 이게 틀렸고. 다음에 y는 i2니까 분자 맞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 되겠네 다음 갑니다. 그, PV는 NRT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쓰지만은 PM은 DRT라는 거 있잖아. 그치? 특히 이제 추론 문제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이런 자료 해석할 때좀 문항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프와, 그래프라든지 뭐 포인트 점 찍어가지고 하는 것들. 이제 문제에서 그냥 밀도, 기체인데 밀도 나오면 PM은 DRT 쓰면 좀 편할 때가 많아. 따라서 PM은, P 곱하기 M은, 밀도 곱하기, R 곱하기, T인데, 어차피 R은 뭐 상수니까 치우면 되죠, 뭐. 질문이 분자량 물었거든. 따라서 이0 가지고 내가 분자량을 뽑아내면, P분의 DT가 돼버리고, 위에 세로축이 온도분의 압력 요 항목이잖아. 이 항목의 역수거든요, 그치? 따라서, 아, 이거네. 밀도, 가로축 값에다가, 세로축은 역수니까, 세로축을 나눠버리라 이거죠. 따라서 A는 가로축 값 1에다가, 세로축 값 3을, 그렇지, 나눠버리면 되지. 그게 3분의 1 나오는 거고. 분자량의 상대값이. B는 가로축 2에다가 세로축 4니까 4로 나눠버리면 되죠. 2분의 1 나오겠네. 따라서 A와 B의 분자량 B는 3분의 1대 2분의 1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예, 요게 3번. 다음. 자 끓는 점인데 저기 모든 분자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힘은 분산력이고 거기에 쌍극자 힘이나 또는 수소 결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따라서 기억 보기가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존재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둘이 끓는 점 높은 건데 수소 결합은 HF 중요한 게 이게 HF가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CH3F를 왜 살짝 썼냐 하면 마치 HF가 하고 결합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화투를 선택하니까 기본적인 분자 구조는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뭐 우리가 이제 반응열에서 헤세이 법칙 이용할 때 결합 에너지 같은 거 이용할 때도 우리가 그 분자 구조를 알아야 풀수 있으니까. 따라서 얘는 플로우린이 수소와 직접 결합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은 없어. 그래서 이 차이는 올리 그렇지. 쌍극자 쌍극자 힘 때문이다. 그 내용, 다음에 ㄷ, 끝에 OH잖아요. 산소와 H가 붙어있으니까 쟤는 수소결합을 하잖아요. 그치? 이유는 수소결합 때문이다. 그게 니은하고 귿이 맞는 거네. 네, 다음. 자 반응 속도에 영향 미치는 건 온도하고 촉매하고 그 다음에 또뭐 있지? 어 농도 그렇지? 뭐 표면적이 난 그러면 이 그래프 전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에너지가 좀 분자 수가 에너지가 좀 높은 쪽으로 있었는데 조건 바꿨더니 좀 낮아졌거든? 그럼 이 경우는 내가 온도를 낮춘 거고 그럼 온도 낮춘 건 냉장고죠 뭐? 그래서 얘가 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버렸잖아. 따라서 촉매 뭐 생체 측면은 효소가 되겠죠. 그래서 세제 속의 효소는 뭐이 얘기. 따라서 얘는 다가 돼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첫 번째나 세 번째나 그래프는 같죠. 얘는 음,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분자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인 거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온실,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가 된다. 그래서 가나다 우리가 찾는 거지. 뭐. 뭐, 됐네요, 이건. 네, 다음 6번 갑시다. 저희 25도, 이게 헬스의 법칙인데요. 이게 뭐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왔으니까 아주 심플하겠죠. 그러니까 헬스의 법칙은, 야, 뭐 여기에서 일로 가고 싶어. 다른 경로는 없냐. 그걸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여기서 이게 A고, 이렇게 가는 게 B고, 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X인데, X 구하라는 거야. 즉, 출발 지점은 여기거든. 그런데 목적 지점이 여기로 오고 싶은 거지. 그런데 다른 경로는 없냐.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목적 지점으로 가고 갈 때, 내뭐 내가 이제 되려고 하는 부분 화합물 화합물이 CO2 하나하고 H2 네 개가 되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빨리 찾아 CO2를 여기에 있네. H2 찾아. 여기에 있잖아. 그런데 H2는 네 개가 되고 싶거든. 따라서 이건 두 개니까 곱하기 2해 주면 되죠요 N은 한 개니까 계속 곱하기 1해 주면 되고. 따라서 여기에서 1로 가는 거 대신에 여기에서 1로 가면 되지 않니? 그렇지? 따라서 화살표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우리 헬스에서 화살표 방향은 부호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오른쪽이 플러스 a면 왼쪽은 마이너스 a 따라서 마이너스 a 그리고 n은 e 곱해서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e b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x 값이 돼버리죠 그치? 나머지 맞춰보시면 뭐 o2 이런 것들 다 지워지게 될 거야 음. 다음 자 대화를 하고 있네요 거기서 그 맞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학생 A는 그 어는 점 내림, 그 어는 점이 아니죠. 어는 점이 아니고 어는 점 내림이니까 델타 값이잖아. 그럼 델타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니까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는 게 맞죠. 다음에 어는 점 내림은 그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그 다음에 뭐 증기압력 내림, 그리고 또뭐 삼투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 용액의 총괄성에 해당된다는 거 맞고. 다음에 물이 증발한다는 건 상태가 바뀌었잖아. 상태 바뀌었으니까 기 열이거든. 그런데 이제 기화 기화관계됐으니까 어느 점 아무 관계가 없이 따라서 학생 씨는 어느 점 내림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느 점관련점 관계 없이 그냥 기화열, 그렇지? 따라서 맞는 건 A 하고 B. 다음. 8번 문제는 이제 그 상평형 그래프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자료 나왔을 때 상평형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데 어뭐 대충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요 어쨌든 우리가 이산화탄소든 물이든 간에 고체와 여기 기체 상태에서 여기 고체 기체 그래프 그 증기압 이게 뭐야 고체의 증기압력 그래프 그리고 이걸 액체라고 하면 액체의 증기압력 그래프 요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고체와 액체 사이에 용해 곡선, 이게 음의 기울기냐 양의 기울기냐로 바뀌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려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가로축이 온도니까 여기를 T 잡으시고 3중점, 다음에 세로축이 압력이니까 여기를 P1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온도는 똑같이 T인데 P2에서 액체라고 돼 있어요 어, 그럼 여기서 액체가 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지? 여기 어딘가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가 P2가 되겠구나 근데 요걸 고스란히 올렸을 때 아이고, <웃음> 미안 아, 품필가루 들어갔나 그래 재채기가 그대로 올렸을 때 이게 액체가 된다는 건뭐이 그래프가 양의 기울기면 고체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아, 따라서 너는 음의 기울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되지 음의 기울기.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이라는 걸 뽑아내요. 그래서 기억, A는 물이다가 맞고, 그 다음에 P2, 똑같이 P2인데, 끓는 점, 요 포인트네요. 여기가 4분의 5t. 그럼 이제 요렇게 대충 그래프 잡았으니까 이제 해석만 하면 되죠. 그래서 P1보다 P2가 크다, 니언도 맞고, 다음에 4분의 5t이고 P1. 4분의 5t인데 P1이면 요 지점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는 상태가 뭐지? 그렇죠. 기체. 따라서 안정한 상은 고체가 아니고 기체이다가 돼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맞는 거지만. 됐죠? 다음. 자, 헬스의 법칙입니다. 눈 크게 부릅뜨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봐야죠. 아주 뭐, 너저분하게 복잡하는 거, 복잡하게 막 계산하는, 거. 그 계산이 있긴 있더라. 뭐천 얼마에서 빼고 하는 것들 그거는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튼간에 화학식중 나와 있고 결합에너지 나와 있죠. 있. CH의 단일 결합하고 HH 단일 결합 H2에 대한 거. 자 기억보기는 그이 녀석을 완전 연소시켜서 그럼 쟤를 연소시켰다는 건 저기에 산소를 더한 거니까 빨리 화학식에서 C2H4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C2H4를 찾으면 세 번째 시계 있잖아 얘가 산소를 딱 만나고 있잖아 그치? 이게 연소야 연소 그래서 이걸 연소시켰는데 요대로 하면 물이 2몰이 생기거든 열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몰로 보시면 된다고 라 했죠? 그래서 물이 2몰 생길 때 에너지가 마이너스 1410인 거야 근데 문제는 2몰이 아니고 1몰 하라는 거거든. 그럼 이거에 딱 절반이니까 발생하는 열도 딱 절반이겠지. 따라서 요 값을 2로 나눠 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27의 1425705 떨어지겠네. 그래서 기억 보기는 야, 요 화학식 네가 보고 이해할 수 있어? 요 자료 가지고 뭐 맞추면 매칭 시킬 수 있어? 그 내용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생성열인데요. 짧게 하나 정리 한번 해볼게. A가 뭐 e 가 되는 반응이 있다 치자고요 생성열이라는 건 원소로부터 A를 만들고 B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요 반응을 생성열로 구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반응물의 생성열은 빼주고, 생성물은 더해주고, 개수 1이니까 1 곱해서 빼주고, 개수 2니까 2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생성열에서 호돈소 물질, 원소의 생성열은 0이잖아요. 25도씨에서. 그치? 여기도 쓰여 있잖아. H2O2에서 생성 엔탈피는 0이라고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도.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 h t 는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어진 게 C2H6의 생성열에서 C2H2의 생성열을 빼라고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C2H6는 여기에 있고 C2H2는 여기 있으니까 이두 개를 묶어줘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묶을 때 참고로 우리 반응물의 생성열은 빼준다 했잖아. 그러면 C2H2의 생성열은 빼주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을 반응 그렇지. 반응물 위치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생성물의 생성열은 더해주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을 생성물의 위치로 잡아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대체? 오케이. 아, 따라서 니은 보기는 뭐냐? 이거 구하라는 거야. 여기에서 일로 가는 화학 반응식. 근데 우리가 생성열로 구할 때에는 호돈소 물질은 용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이두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걸 구하려면 해수법칙에 따라서, 나 여기서 일로 가고 싶은데, 다른 경로로 가고 싶어.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지 따라서 N은 A대로 가니까 순방향. 순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74 그대로 해주고, N은 반대로 가면 되니까 역방향. 그렇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137 해주시면, 200에다가 300, 311 나오죠. 예, 그래서 니은 맞는 것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ᄂ. 자, 하나 구했고, 다음에 이것은 결합에너지인데, 우리 결합에너지도, 음, 여기다 쓸까요? A가, 뭐, 이게 EB가 되는 반응이 있다 치자고. 우리가 결합에너지라는 것은, 이 결합을 끊을 때 전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결합에너지로 내가 이걸 구, 이 반응률을 구하려면, 요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반응물의 결합에너지 합은 더해주고, 생성물의 결합에너지, 그 합은 또 빼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주어진 게 C 삼중 결합과 이중 결합인데 그 우리 품자 구조는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따라서 삼중 결합이 있는 건저기서 C2H2거든. 뭐 혹시나 싶어서 그림 하나 그려줄게. C2H2는 이렇게 생겼잖냐. 그 옆에 H2는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C2H4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설마 뭐 시험장에서 이거 그리겠어요, 그렇지? 딱 보고 이걸 알고 계셔야지. 오케이. 따라서 음삼중결합과이중결합은이 녀석과 이 녀석, 즉, 첫 번째 식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뭐 하니까 좀 살짝 치워서 지울게요. 따라서 삼중결합은 여기에 있고 이중결합은 여기에 있거든. 따라서 이 녀석결합에너지에서 이 녀석결합에너지. 그런데 결합에너지는 반응물 더해주고 생성물 빼주는 거니까 아, 요거요대로 순방향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어, 이 녀석 결합 에너지를 내가 그 해설이니까 그냥 X라고 쓸게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n Y라고 내가 쓸게. 자, 그러면 거기에서 C2H2 요 그림 보시면 CH 결합 두개 더해야 되고 CH 결합 두개 빼야 되니까 일단 CH는 삭제되잖아. 따라서 정반응에서 삼중 결합 하나 있어. 이 녀석 결합 에너지를 내가 X라고 했고 다음에 H2 하나 있으니까 결합 에너지 그렇죠 436. 그럼 반응물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생성물 해주면 돼. 근데 이중결합에너지를 y로 쓰기로 했으니까 y라 하시고, 그 다음에 ch 결합이 두개 있으니까, ch 하나가 410이죠? 두 개면 얼마예요? 예, 820 빼주면, 요 값이 첫 번째 식의 결합, 어, 전체 엔탈피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하는 건 x-y니까 436에서 820배면 얼마 나오죠? 나400 아니구나. 370, 80, 84 0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렇지? 넘어가면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174니까 계산 들어가면 210 네, 나오네요. 됐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분자 구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시험장에서 다, 뭐 모르면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안 그리고도 저기 3중이야, 여기 2중이야, 수소. 여기에서 바로, 음, 수소. CH 두개 날라가겠네. 너두개 남네. 해서 바로 식을 쫙 뽑아내는 정도로 수농이니까 준비는 조금 해놓으세요. 음. 다음 갑시다. <웃음> 음, 삼투압 실험인데 그 삼투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 알아, 식 알아야 되잖아 그 판토오프의 법칙에서 파이는 CRT 시가 몰 농도니까 부피분의 몰수 그리고 R 곱하기 T 그런데 이제 문제를 대부분이 그렇지만 R값 안 주어져 있다는 건몇대 몇이냐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니고 몇대 몇이냐 그 비의 관계를 쓰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몇대 몇이냐 비볼 때에는 일정한 거 온도 일정이니까 삭제고 상수니까 삭제하는 거잖아 그리고 실험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100mL야 뭐, 100mm는 아니겠죠. 근데, 추를 넣어서 다시 100mm 만든 거야. 그때 이 추의 무게, 이 추의 무게가 바로, 그렇죠. 삼투압 되는 거잖아요. 삼투합. 그런데, 1 0 0 m l 근데, 실험을 죄다 똑같이 한 거야. 즉, 전체 수용액을 100mm로 잡은 거거든. 그러면, 식을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시고, 일정한 거 싹을 다 치운 다음에, 그럼 저기서 저삼투압이 용질의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지만 뽑아내시면 돼. 아, 그래서, 이 추의 개수가 바로 뭐, 용질의 몰수다. 대체? 따라서 이 쓰시면, 추 하나, 너 용질 일몰, A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두 개니까 2 되는 거고, 그렇죠 자, 0개, 이게 X 패스하고, 그런데 n 는 어, 3토합 4네, 아, 네개의 B가, B 네개가 바로, 어, 그단이고 그때 3토합 4 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음, 부, 어, 2잖아. 이거의 반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B가 두개 있는 거고, 그러면 X는 얼마? 질량딱 절반 1 되지, 뭐. Y요. 자, A는 1g이 한개예요 2g은 3투합 2, 2. 그렇지? B는 1g이 두개예요 1g이니까 2, 따라서 Y는 얼마? 예,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억, X는 1이 다 됐고, 리언, Y는 4다 됐고요. A 하나 무게가 1일 때, B 하나 무게는 1분의 2, 따라서 A가 B보다 분자량이 2배 더 크죠. 그래서 화학식량은 A가 B의 2배다. 그래서 기니디가다 맞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긴데 지금 읽어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 물은 용액의 성질 문제가 거의 다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 식을 딱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시고 실제로 구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그냥 일정한 것들 다 까서 그게 용질의 무엇 또는 용매의 무엇 또는 용액의 무엇과 연관이 돼 있는지. 그래서 그 비례관계 푸는 겁니다. 다음 과연. 네, 자 반응 속도인데 우리 킬러 정복 그쌤 그 강의에서 킬러 정복 쪽에서 이제 마지막 강좌가 그 반응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일차 특히 1차 반응에서 반감기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들 쭉 설명을 했었는데, 음 그냥 그거 안다라는 가정하에 그 배경 설명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이할게요. 그 참고로 우리가 몰분율이라는 건 여기다 쓸까? 몰분율이라는건뭐 x 에 C의 몰분율이잖아요 결국엔 전체 몰수와 C의 몰수 관계니까 즉 이들의 B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C 몰수가 몇 몰일 때 전체 몰수가 몇 몰이냐 C와 전체의 몰수 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아, C의 몰분율분율은 B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는 B는 까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 저기 1, 4면 1몰, 4몰 까던가, 2몰, 8몰 까던가, 그렇 그러고 나서 나중에 b는 a도 b고 a도 b인데 하나만 까서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어쭉 맞춰 주는 것들. 그래서 고그 연습 조금 해놓으시면 계산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값이 전체 몰수잖아. 그러면 이거 개수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a가 사라지면 b 두 개, c 하나 해서 전체 세개 생기니까 전체 개수 변화는 이다라는 거 적어놓으시면. 그러면서 이거 K, A의 1승이니까 1차 반응이잖아요 그럼 1차 반응에서 전체 변화는 1, 2, 4, 8, 뭐16 이렇게 데려가겠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변화에다가 개수 a 개수 1이고 b 개수 2고 c 개수 1이고 그 다음에 전체개수 2니까 여기에 개수를 곱한 값이 각 물질, 전체 몰수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변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뭐. 그렇지?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건데, 이게 순간 반, 그 순간의 반응속도거든. 온도가 일정하니까 K는 지워져. 따라서 이 반응속도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 그럼 농도라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A 농도의 상대값, A 농도가 반됐다 이런 거예요. 이건 어차피 X니까 후회해야 되니까요. 그럼 내가 이두 숫자 가지고, 이게 전체 몰수와 C 몰수 관계의 B거든? 그럼 내가 이 숫자를 B를 가서 조정을할 거야. 참고로 맨 위에는 내가 C를 쓸 거고 가운데는 B를 쓸 거고 맨 아래는 A를 쓰자고요 그래서 C가 만약에 하나 있으면 2대 1이니까 B 두 개고 합쳐서 네개니까 A가 하나 그러면 이 경우는 초기 A값이 얼마일 때 C가 하나 생겼어 그럼 C 하나면 A 하나 사라진 거잖아 그럼 초기 A는 아두 개일 때 초기 A값이 두 개일 때 1, 2, 1이 있다 이 뜻이에요 뭐 여기 팔에 맞춰도 상관은 없고요 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경우는 똑같이 12A로 쓰면 C가 7개 어, B는 2배 더 많으니까 14개 합치면 21이니까 A가 하나 있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초기 A값이 C를 7개 만들었으니 A 7개 사라져서 하나 남은 거거든 그럼 A가 8개 있는 경우 어쨌든 초반에 A의 양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런데 L을 74일 1 하면 A 8개인 경우 쟤는 A 2개인 경우니까 숫자 좀큰 걸로 가자고 그래서 l 를 4배를 시켜줄게 4배를 8로 그럼 네배 시키니까 C 네 개고 그치 B는 여덟 개고 A 네개 있는 거죠, 뭐. 아, 여긴 8이라고 썼네요. 어, A 네개 곱하기 2 하면 이 상대값이 나오는 거야. A의 개수의두 배. 요건 A의 농도 얘기하는 거니까. 대체? 자,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A가 이게 8에서 4로 반 줄었잖아. 그럼 실제 A가 4가 반 줄었거든. 두개 사라졌잖아. 그럼 두개 사라졌으니까. A 두개 사라지면 C 두개 생기거든. 그럼 4에서 2 더하면 6 되는 거고. A 두개 사라지면 전체는? 그렇지. 그것에 두배에서 더하면 되잖아. 그럼 2에 두배 더하면? 예? 4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값 얼마야? 4, 2, 4. 4, 아, 이가 아니죠. 안? 요것도 4배 시켜야 되니까 16. 그럼 전체 16에서 4를 더하면 20 돼버리는 거지 뭐. 그래서 X 하나 구했어. 10분의 3 되죠. 그럼 질문이 X분의 Y, X분의 Y니까, X분의 Y? X는 역수 취하라며. 그럼 6분의 20이니까, 3분의 10 준비해놓고, 이제 Y만 계산하면 되겠네. Y 요거 계산. 그럼 여기도 C가 6개에서 이제 7개 됐거든요. C가 1개 생겼어. 그럼 C 하나 생기면 A는? 그렇지, 하나 사라지는 것이 뭐. A. 그럼 여기 A 몇개 있었니? A 4개가, 여기 A 2개 됐잖아. 2개 사라졌으니. 그럼 여기는 하나만 사라지면 되니까 A 하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반대으니 N은 얼마? 2 e 되는 거지 뭐. 그래서 Y는 2. 그래서 답은 3분의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됐죠? 뭐, B를 까서 8로 맞춰도 되고, 그냥 이게 A니까, 아, s 이 이건 이 녀석을 4가 아니고 8로 맞추고 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뭐 하든 간엔. 네, 네. 뭐, 다음 넘어갑시다. 십자이겠다 자, 12번. 농도 계산은 그, <웃음> 개념편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킬러에서도, 킬러에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기억이. 하여튼 몇 번씩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항상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농도하고 물건 용액의 성질 이런 거 등등 해서 에? 시간을 확 잡아당겨줘야 되니까. 몰날 처리하는 거야 기억나죠? 0.1몰이 있다. 그럼 몇 그램이야? 화학 심량 곱하면 10그램, 용질 10그램. 그럼 물몇 그램에? 1000그램. 그럼 여기에 1000 더하면 아 전체 용액은 1010그램. 그런데 용질이 10그램이 아니고 1그램이니까 0 나눠 버리면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용액은 몇 g, 101g x 코에서 계산했어요. 오케이? 용질 1g에 용액 101g. 자, 그러면 기억. 가의 퍼센트 농도 101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1보다 작죠. 렸어 나는 빨간색으로. 그렇지? 다음에 똑같이 뭐 0.1몰 농도 있어요. 0.1몰 농도. 그럼 용질 몇 g? 어, 0 1몰 있어요. 0.1몰. 몇 g? 10g. 용액 몇 g에? 몇 ml에 100ml에? 그런데 애가 10이 아니고 1이니까 10분의 1배. 따라서 용액은 100ml. 100ml인데 밀도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100g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X는 1 0 0일 Y는 100. 따라서 X가 Y보다 1보다 크다. 바로 나오는 거고. 두 개를 섞어버렸어. 섞었는데 몰랄 농도가 0.1. 기준 잡혀 있네. 가가 0.1 몰랄이잖아. 그러면 가 보다 더 친해지냐 연해지냐 묻는 거야. 즉가에다가 나를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용질의 양은 두 배가 돼 버렸잖아. 그렇지? 우리가 몰랄 농도 식이 뭐야?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위에 분자 용질의 몰수는 두 배거든. 그러면 농도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물의 양도 두 배가 돼야 돼. 근데 여기는 물이 100g 있잖아. 용액 더 용액은 용질 더하기 용매니까 물. 그럼 여기는 100g의 용질이니까 물이 99g 있잖아. 뭐야 용칠의 향은 같은데 물이 더 적어 더 진한 녀석을 넣었잖아 그럼 더 진한 녀석을 넣으니까 이거보다 커져야 되겠지 그렇지? 0.1 몰라야보다 크다 음. 네 그래서 디것은땡 되죠 이게 12번 예, 넘어가요 어? 산염기 완충 산연기하고 완충용액도 음, 빨라야 돼요. 식 자체가 머릿속에서 고스란히 다 돌아야 되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식은 제가 하나 다시 쓰면 K. A라고 할까요? 산이니까. 염기면 B라고 쓰면 되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식 쓰면 이거는 HA분의 그치? H 곱하기 A. 플러스 마이너스는 귀찮아서 안 썼어요. a니까 이거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b가 되면 oh라고 이쪽을 oh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게 약산 약염기의 경우에는 근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초기 몰 농도에 자, 위에는 뭐? 그렇죠. h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웃음>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a가 거의 없어. 그래서 근사해서 이렇게 수소로 쳐버린 거고 이식을 쓰는 경우에는 두 개가 어느 정도 비율이 뭐 10배 차이, 뭐 20배 차이, 또는 뭐 2배 차이, 한배뭐 같은 양? 이런 식으로 비율 잡혀 있을 때 이식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이 KA와 KB의 곱은 10에 마이너스 14다. 그건 알고 있지 않 그럼 이제 그걸 안다는 가정하에 쓱 가는데 자, 3봐요몰롱도 곱하기 부피에서 계수 구해야지. 몇 개야 이거? 10mm, 아, 20mm, 4, 5, 2 0 m l 따라서 같은 몰수 넣었으니까 H는 다 사라지고 없거든. OH도. 그치지 그럼 남아있는 건 A하고 NA인데 NA 강염기잖아. 물하고 반응 안 해. 그럼 A가 만약에 물하고 반응을 하면 염기성을 띨 텐데 pH가 7이니까 애도 물하고 반응 안 해. 그걸 우리가 물과의 염과 물의 가수 분해를 하잖아. 그치 따라서 A는 가수 분해 안 해. 왜? 강한 녀석이니까. 그렇죠? 이의 뜻이에요. 자나 같은 경우는 음, Na 뭐 지우세요? 강 이런 것들은요. 강 이런 건다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가 있거든. 그럼 B 마이너스를 물에 넣었을 때 제가 강염기, 강산의 강산이죠, h p 강산의 음이온이면 물을 한건들이잖아 그럼 pH가 7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pH가 9 나왔다는 건 물과 가수분해한다는 거고 이유는 어, 약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 약이야, 약. 그렇죠 따라서 산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냥 쑥 나오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물과 반응해서 이걸 pH가 9 됐잖아요? 그럼 얘는 염기성으로 작용하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KA가 B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여기 H는 그렇지 OH로 바꿔주면 돼. OH로. 그러면 이거는 약 염기만 있었으니까. 요 마지막에 쓰는 게 이거잖아. 약산만 있거나 약염기만 있거나 그때 근사하는 식. 따라서 농도 0.2분에 근데 위에는 OH 그럼 OH는 pH가 아니고 POH 계산해야 되고 POH 얼마야? 합쳐서 14니까 POH 5 떨어지죠 그럼 POH가 오면 OH의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5승 10에 마이너스 5승을 다시 제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는 10에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되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N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게 바로 뭐야 KA야 KB야 KBG KB 그럼 내가 이걸 KB 구했으니까 이제 B 마이너스에 KB 구했으니까 그 녀석의 짝산인 그렇죠 HB에 KA는 뭐 저거 역수 취하면 되니까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 나와야 되니까 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러면 되겠네 됐지 구했어요 마지막 다 가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머릿속에 요것도, 요것도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보자마자 여기까지도 쑥 하고 바로 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제 X를 구할 건데 이거 이거 섞었잖아요 그러면 야 HB하고 B 섞었잖아 그런데 이두 개가 몇 미리몰? 10미리몰? n 는 10미리몰? 따라서 HA와 A HB와 B HB와 B가 같은 양으로 있거든 1이지 뭐1 됐니? 이알 오케이? 야, 다 됐네. 그럼 요 값이 1이야. 그럼 그때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KA와 같아져버리거든. KA 이거 얼마나 오니? 2 e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잖아. 그치? 그러면 저기서 X라는 녀석은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거니까 5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5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 티급 보기 0.1 몰 농도 NaOH 1ml를 가와 다에 넣었을 때 염기를 넣었을 때 pH 변화가 얘는 잘안 변하지 약산에다가 그녀석의 음이온이 함께 있는 무슨 용액? 완충 용액이니까 따라서 얘는 pH 변화가 심하지 않고 가는 강강이니까 변하겠죠 뭐 따라서 가가 다에서보다 더 많이 변한다 염기 넣었으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오케이 어...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더 1mm를 가와 다에 각각 넣었을 때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지 따라서 긴이디가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계산이 음몇 번만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하는데 머릿속에서 이게 식이 다 돌아가 있어야 돼. 식이그렇게 뭐 길지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바로 톡톡톡톡톡 얼마 하는 걸로. 시간 확 잡아당기는 걸로. 다음 가겠습니다. 음, 아 용도 화면이 보이겠지? 음, 화면에서 보이네요. 그래도 자 A로부터 B가 만들어지는 열압 반는씩 좌우 화살표니까 평형. 아 평형 상수 K 계산하셔야 되고 그 평형 상수를 내가 뭘쓸 거냐? 거냐? 뭘 농도 쓸 거냐? 뭘수쓸 거냐? 뭘 분율 쓸 거냐? 그렇뭐 압력도 있기는 해요. 그근데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결정을. 여기 슬쩍 해서 니은보기를 보니까 평형상수에비 물었잖아요. 그럼 평형상수에비를 물었다는 건, 평형상 내가 만약에 몰수를 쓰게 되면 A하고 B의 몰수는 몇 배가 됐지? 그리고 부피는 몇 배가 됐지? 그렇지 그런데 애나 애나 부피는 같으니까, 아, 몰수 비만 따지면 니은보기풀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몰분율을 써, 몰분율을 가지고 평형상수 계산을 하게 되면, 은 몰분율은 뭐 나왔으니까 하면 되죠. 몰분율 비쓰셔. 근데 거기 몰분율 항목에 뭐가 있어? 압력과 온도 항목이 되어 있잖아. 근데 온도를 높였다면서. 그럼 온도가 몇배 될지도 넣어줘야 되고. 그럼 온도에 따라서 압력도 좀 달라지잖아. 몰수도 바뀌었을 테니까. 압력도 몇 배, 와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형상수 문제에서는 슥 보고 거의 대부분이요. 몰수하고 부피예요 그게 편하다고. Okay? 이제 가끔 이제 몰 분율 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쓸 건지를 대충 판단을 먼저 좀 해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몰 분율 쓸 거면 몰 분율 위주로 쫙 한번 정리하고 몰수쓸 거면 몰수 위주로 쫙 한번 정리하는 게 좋죠. 네죠자몰 수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몰 수가 나왔는데 얘는 몰 분율 나왔거든. 그럼 우리가 몰 분율은 몰수 비니까. 그럼 B가 하나 있을 때 A가 두 개나 있듯이거든. B 하나면 합쳐서 전체세 개니까 A가 두 개. 그럼 B가 두 개면 A는 네개 있는 거지. 그럼 애초 A는 몇개 있었을까? B 두개 없으면 애초 A 다섯 개 있었던 거야. 그치? 따라서 애초 A가 5몰 놓고 실험을 했을 때 B2몰, a 3몰이 바로 요 형태. 그런데 이거는 A가 3, B가 3분의 2, A가 3분의 2. 그럼 B가 3분의 2을 내가 다 없애버리면 애초 A는 얼마 있었을 때지? B3분의 A는 그렇지 3분의 1 생기면 되니까 1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 평형 상태 2는 A만 넣었을 때, A만 넣은 걸로 보면 A가 1몰이 있었을 때 상태인 거야. 그러면 4몰2 몰이면 A 5몰이 있었을 때 상태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뭘분를 처리하는 것처럼, 뭘 잡는 것처럼, A를 그렇지 5로 나눠버리면 되지 뭐. 따라서 5로 전부 다싹 나눠버리면 아 여기에서 위에 A, 위에는 A 쓸게. A는 5분의 3몰이 있었고, B는 그렇지 5분의 2몰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몰분율 가지고 어 1과 2에서 너 3분의 2, 3분의 2, 5분의 4, 5분의 2에서 몰수 다 뽑아내줬어요. 자, 몰 분유, 몰수로 내가 평형상수 쓰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몰수로 평형상수를 내가 쓰게 되면 밑에는 A의 몰수, 위에는 B의 몰수의 제곱 그리고 부피는 어, 반응물에서 생성물 빼니까 이건데 대체? 네. 문제 갑시다. 온도 높였잖아요. 온도를 높였는데 B의 비율이 B의 물분율 딱 절반이죠.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B가 줄어버렸어. 온도에 따라서 K가 줄어버린 거지. 무슨 반응? 발열 됐고 1보다 2가 몇 배냐 이거죠. 1보다 2가 몇 배냐. 그런데 전체 강철 용기니까 부피 항목은 사라져버리거든. 따라서 1보다 2가 B는 몇 배가 되고 A는 몇 배가 되고 B 몇 배의 저것부터 해줄까요? 따라서 1보다 2가 B는 어, 3분의 2에서 5분의 2 됐거든. 그러면 3분의 2, 5분의 2를 3분의 2로 나눠 버리면 되니까 이이 2, 2 치워지고 그럼 얼마 나와요? b는 예, 5분의 3 그리고 제곱 시켜주면 되지. 따라서 b의 몰수는 5분의 3배 됐고 그거의 제곱 위에 썼고요. a는 역수 취하라고 돼 있잖아. 그럼 역수 취했어. 역수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야? 1보다 2가 몇 배냐가 아니고 2보다 1이 몇 배냐로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3분의 2 그리고 나누기 5분의 4. 그럼 얼마 나오지? 곱하기 어 3분의 어, 위에는 5 잠깐만 3인가 봅시다 위에 4분의 5 곱해주면 얼마예요? 2, 3 어, 6분의 그 다음에 그냥 쓰자 3분의 2그 다음에 어 4분의 5 이게 A 1승이니까 그럼 요 값이 이거죠 그럼 계산하면 5, 3, 5, 3 하나 날라가고 5, 3, 5, 3 그렇지? 그러면 나오는 값이 요거 슥슥해서 2 나오니까 5, 2, 13 10분의 3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땡 니은될꺼 다음에 디귿. 그 B의 부분 압력인데 디귿보기는 요것도 머릿속에서 확 돌리는 거야. 아, B의 부분 압력은 아, 전체 압력에다가 B의 물분율을 곱하면 되는데 B의 물분율은 내가 나왔어. 근데 이걸 하려면 전체 압력을 구해줘야 되거든. 그럼 전체 압력은 뭐 몰수 블라블라 해서 뭐 PV는 NRT 해야 되니까 오 복잡하잖아. 따라서 B의 부분 압력은 PV는 NRT. 그렇죠. 이걸로 구할 거야. 그런데 이제 저것이 몇 배냐 물었잖아. 2보다 1이, 1이 2보다. 2보다 1이 몇 배냐 물었으니까 알 지워지고 그리고 용기 치워지죠 따라서 N, 몰수 몇배 됐죠? 이 녀석이 제게 몇배 되는지 계산하면 되지. 이거 몇 몰이야 해서 B의 몰수. 5분의 2가 3분의 2 됐으니까 몇 배? 5분의 3배, 아, 3분의 5배. 음. 문제는 곱하기 T인데 T는 줄었잖아요. 따라서, 부분 압력은 3분의 5배보다 더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어, 기억만 맞죠. 에? 대체? 네. 넘어갑니다. 예, 네. 다음. 음. 예, 뭐, 물건 용액의 성질, 뭐, 농도 계산하고 하는 것들, 음, 우리 증기 압력 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층기 압력은 층기 압력 이제 원래 원래 증기 압력이 p 인데 그거의 46분의 4 5배 나왔다는 건 바로 요 값이 뭐 그렇죠 물의 몰분율 물의 몰분율 그 얘기는 위에는 물의 몰수 밑에는 뭐 전체 몰수 그러면 물의 몰수가 밑에 물수 계열 45몰 있을 때 전체가 46몰이니까 용질이 1몰 있다해서 용질과 물 사이의 몰수비를 이걸로 바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쪽에 주어진 게 실제는 물이 45몰이 아니야 81g이야 81g 오케이? 81g 야 그런 면몇 배지? 몇 물이지 이거는? 음, 몇 물이지? 어, 18로 나눠버리면 어, 분자량 18이니까 18로 18ml 나누면 하면... 어, 2분의 9몰이네 실제는 2분의 9몰이야 그럼 몇배 시키면 돼? 쏙이렇켜가서몇 배? 이것분에 이거 하면 되니까 9, 5, 45, 5, 20아 10분의 1배네요 그러면 용질의 몰수도 10분의 1배. 그럼 10분의 1배 딱 시키시면 어 N은 10분의 1몰. 10분의 1몰인데 질량 구하라고 했잖아. 분자량 60. 따라서 10분의 1 곱하기 60 해서 N은 6 이렇게 나오지. X 바로 구했죠. 자, 이제 X 곱하기 Y 구할 겁니다. X는 6이고요. 자 Y 계산 들어갈 건데 Y, 몰랄 농도 구하라며. 그럼 몰랄 농도는 용질, 용질의 몰수 찾는 거잖아. 이걸로 가죠, 뭐. 용질, 몇몰 있어요? 1 몰. 야, 용질이 1몰 있어. 물론 그렇다고 1 몰랄은 아니죠. 현재 물은 몇 그램이 있어? 18 곱하면 45 곱하기 18 그램이 있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몰랄 농도는 애가 몇 그램 됐을 때? 그렇지, 1000 그램 됐을 때 기준이니까 애를 1000 그램 만들려면 몇 배? 45분에 18분에 1000배.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밑에 kg 단위로 쓰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요식 계산하시면 638, 1 5945, 520. 따라서 93, 27분의 200 나오죠. 2번. 네, 그렇게 하시면 15번도 가벼운 계산이니까 휙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야. 다음 넘어갑니다. 되게 올드한 문제인데, 실험을 통해서 속도 차수 구하는 거예요. 속도 차수 구하는 걸. 그래서 뭐 이게, 뭐, 1, 2, 1, 2 있어서 무슨 말이야, 등등 했는데, 결국 이거죠. a 의몇 차냐, b 의몇 차냐인데, 결론 쓱 보니까 A는 2차, 2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고거에 따라서, 음, 1, 2, 2분의 1 나왔네? 음, 이렇게 할까요? 아. 3보다 1이, 어, 같아요. A는, 농도 같아요, 농도. A는 무시하라, 이거죠. 그런데 B를 몇배 했지? 반했잖아. B를 2분의 1 했더니, 오케이. 속도도 2분의 1 됐잖아. 아, B가 반 됐더니 속도도 반? 따라서 B는 몇 차? 1차. 그래서 전체 A, 2차, B, 1차니까 전체 3차다, 이 뜻이고. 이제 X 내가 구, 어, B에 대한 1차. 그래서 Y 구했고. 그럼 이거는요. A는, 어, 반했잖아요. 그럼 반했으니까 2분의 1 그런데 그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B는 2배잖아요 두 2배 두 그럼 그거의 1승이니까 곱하기 2요 값이 바로 X가 되지 그래서 X는 2분의 1 그럼 X는 2분의 1 Y는 1이니까 곱해서 2분의 1 맞죠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음 4분의 3 비교죠? 4에 대해서 V4분의 V3니까 A 몇배 했어? 2배 그럼 2의 제곱 B는 몇배이지 2분의 1배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그 값은 2 맞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하고 쭉 봤는데 별건 없는 거지 아이가. 응? 이게 반응 차수 구하는 거. 이게 수능에 과연 올해 나올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전교과서 전전? 거의 전전인가? 그때 막 다루고 했던 내용이라서 전전교과서에서 응? 이런 게 있다 정도 반응 오시면 되죠. 예, 네, 다음 갑시다. 응. 자, 우리, 산과 연기에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식은 다 돌아야 되고, 뭐, 이제 머릿속에서 있어야 되면서, 요거 처리하는 것도 쌤이 한번 정리했었잖아요. 다할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짧게만 정리 한번 할게요, 제가. 음, h분의 oh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거지. 내가, 이거 어쨌든 두 개, 이두개 곱은 10에 얼마지? H 곱하기 OH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 그래서 그 식과 이 식을 내가 연립을 해서 OH로 몰던지 H로 몰던지 따라서 내가 이 녀석을 OH로 몰게 되면 어떻게 OH 제곱 밑에는 1 쓰시고 그 옆에 10의 14승 곱한 식이 나온다라고 했었고 내가 H로 몰게 되면 반대쪽은 1 쓰시고 그리고 H 제곱 그 옆에 10의 14승 곱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 그래서 요 내용 하나를 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음, H 대부분 이쪽 문제가 25도씨에서 묻는 거거든 그럼 25도씨 순수한 물은 두 개의 농도가 각각 1 0의 마이너스 7승씩이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1 0의 만약에 12, 12승 1 2 이렇게 나왔다고 라 합시다 그럼 수업 때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이거 루트 씌워가지고 루트 씌워, 씌우시고 그걸 루트 씌워버리면 얼마가 나와? 1 0의 6승 나오잖아 그치? 그럼 요 값이 바로 뭐? 아 원래 물이, 물만 있었을 때 OH의 농도는 10에 마이너스 7승이거든. 그런데 내가 산 또는 염기를 넣었더니 OH의 농도가 10에 6승배가 됐어. 따라서 여기에 10에 6승을 곱해주면 뭐 나와? OH의 농도가 나온다는 거지. 얼마? 10에 마이너스 1승. 그리고 두 개의 곱은 10에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어,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pH 얼마? 1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두 개를 다아셔야 돼. 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킬러 내용, 킬러 문항 기본 좀안다는 가정 하에 쭉 풀이 갈게요. 그냥. 그래서 용액 속에서 이건데, 애는 그냥 루트 바로 씌워버리면 되네. 10에 마이너스 4승. 그러면 OH 위에는 OH 쓰고 밑에는 H 쓸 거야 그러면 1 0의 마이너스 4승 1 0의 마이너스 7에 1 0의 마이너스 4니까 1 0의 마이너스 11승 나오죠? POH는 11 그러면 합쳐서 14 나와야 되니까 PH는 3 농도는 1 0의 마이너스 11승 N은 농도는 1 0의 마이너스 3승 하나 했고 N은 9니까 루트 씌워서 그냥 곱해야 되겠다 P값 계산하지 말고 그럼 루트 씌우면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러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그대로 곱하면 3 곱하기 10의 어, 마이너스 9승, 그렇죠? 그러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는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됐죠? 뭐? 이건 구하셔야 되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싹 뽑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아 처음에 표는 A몰농도 HA 1 0 0 m l 에 N-A-O-H를 넣었는데 안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N은 H-A만 있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머릿속에서 자자자자자 돌아야 되는 것은 뭐? 어, K-A 값은 식으로 쓰면 H-A 분의 H 곱하기 A인데, 그렇지? 오케이. 근데 이걸 내가 약산 또는 약연기만 있었을 때 근사를 하게 되면 초기 몰롱도 분에, 그렇죠? H의 제곱이다. 자 A면 H제곱, B면 O-H제곱,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a 두 가지 p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초기값 여기는 여기는 약산만 있었으니까 근사를 할거라거든 근사를. 네 참?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근사를 할 건데 ka 값 벌써 나와있죠.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약산이니까 수소이온 농도 쓰면 되잖아. 그럼 원래 몰 농도 얼마야? a 분의 수소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제곱시켜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암산이죠 뭐. 그래서 A는 얼마? 0.1. 그래서 A는, 여기 들었을게요. 1 0의 마이너스 1승. 이제 V하고 X 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 여기까지 오니, 요 녀석이 3분의 1요가 나왔거든. 오케이? 자, V 넣었더니, 오호. 다시 좀이렇들어을게 그러면 N은 수소위원 농도. 어느 정도 반응했으니까 이식을 쓰는 거거든. 그럼 수소위원 농도에 이거에 B 쓰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HA분의 A잖아요. 그럼 거기서 할수 있는 것이 이 값은 얼마? 이 식에 따라서 그렇지 3 나오면 되는 거지. 3. 아저 값이 3이라는 거두 개의 몰수비거든? 네가 하나고 네가 세 개라 이거야. 그럼 원래 몇 개였겠어? 네 개잖아. 이 HA가 NA와 반응해서 A로 변하잖아? 그럼 원래 4개 있었는데 3개가 A로 변한 거야. 4분의 3만큼 사라진 거지. 그런데 이거 0.1몰 농도 100ml니까 10개거든, 10개.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얼마 넣으면 되겠어? B를 어, 해서 전체 10개 중에서 4분의 3이 변했어. 그러면 얘도 똑같이 0.1몰 농도니까 어, 중화점은 100ml 넣어야 되거든, 100ml. 그치 그런데 4분의 3 변했으니까 4분의 3만큼 넣었겠지. 그럼 1 0 0 m m 에 4분의 3에서 75 하셔도 되고. 또는, ha 몇개 있었어? ha. 자, 여기서 바로 쑥 해서, 요 값이 3인데, ha 그 몇개 있어? 아, 1, 3. 합쳐서 4인데, 실제는 ha 몇 개야? 쓱 치워서. 10개잖아. 몇 배? 2분의 5배. 1.5, 2분의 5배. 2.5배. 그럼 얘도 2.5배 시키니까 얼마? 7.5 되잖아. A 즉 반응한 게 7.5라는 건이 녀석을 7.5 넣었다 이 뜻이잖아. 그럼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니까. 부피 얼마 나와? 그래서 75 나오는 거고. 그럼 V는 곱하기 75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이제 마지막 X는 마지막 100ml 넣었을 때이값 구하라는 거야. X값. 오케이? 그럼 100ml면 0 1몰로 100ml, 10ml인데 애도 똑같이 10ml 넣었으니까 중화점. 그럼 중화점에는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잖아. 그치? 아, 이제 애가 KB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애는 OH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 짝염기, 짝염기는 뭐 염기 아니야? 똑같이 염기잖아. 염기만 있을 때씩.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요 요거 요씩 그럼 이 X라는 건 조값, 저거는 뭐? 아, OH제곱에 10에 14승 하면 돼 그럼 나는 OH의 제곱만 계산해서 넣어주면 X값 계산 끝나는 거잖아 그럼 OH제곱 어떻게 계산해? KB에다가 C 곱하면 되거든 그럼 KB는? KA 곱하기 KB가 10에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10에 마이너스 9승 그리고 몰 농도가 중요하죠. 몰 농도 몇개 있니? 두개 섞으면 A는 10개. 그런데 부피는 100mm에 100mm 넣었으니 200mm. 그럼 200분의 10이니까 얼마? 2분의 1. 대체? 그리고 곱하기 10의 14승. 이게 X가 되는 거야. 뭐다 됐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얼마죠? 어, 2분의 1 곱하기 10의 5승이야. 그럼 이걸 쓱넣는데 X로 나누라고 했으니 x 의 역수 쓰면 되는 거네. 그럼 이 녀석의 역수면 얼마?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2, 7의 14, 2, 50, 150. 요거 날리면 15. 또 날리면 맞나? 2, 7의 14, 2, 50. 계산 승 맞죠? 5승 마이너스 5승. 맞겠지 뭐. 그러면 1.5. 잠깐만, 아우시가갈 150. 싹 하면은 1 0의 마이너스 1승이지. A가 15. 15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럼 1.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뭐, 이렇게 되겠죠. 뭐, 틀렸으면 답이 뭐, 내가 계산 잘못했든지 알겠지. V는 75. A는 0.1.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다. OH의 제곱. KB. 아, 이 병신. 아. 2분의 1이 아니지. 2분의 0.1이지. 내가 잘못했네. 그렇죠. 여기서 잘못했네. <웃음> 어, 그럼 얘는 1 0에 마이너스 4승이네. 그럼 여기서 얘는 1 0에 마이너스 4승이네. 그럼 얘는 1 0에 마이너스 3승이네. 쏘리.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가. 음, 음. 다음 넘어갑시다. 아. 되게 너저분하게 많이 었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게쭉 익숙해지면,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바로 숫자, 숫자, 숫자 답이 나올 거야. 그 정도로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 자, 18번은 이제 평형인데그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평형상수에서 내가 식을 몰수 쓸 거냐, 몰분율 쓸 거냐,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몰수죠. 어쨌든 간에. 자 그럼 몰수에 대한 식을 알고 있을 테니까 식 혹시 싶어서 하나 쓸게요 내가 만약에 K를 몰수로 정의한다 치면 A 몰수 곱하기 B 몰수 1승 곱하기 분의 C 몰수 그리고 부피 반응물에서 생성물 개수와 빼니까 그냥 V의 1승 여기에 대입해서 푼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압력하고 부피 다 나와버렸잖아 그럼 PV가 바로 몰수 이용을 해서 하나 1, 2, 2개 1, 2, 2개 그렇죠? 그 다음에 N은 그냥 막 피게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쵸? 자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실험 1과 실험 2에서 각각 꼭지를 열고 근데 오른쪽은 부피가 안 변해요 항상 2리터 근데 왼쪽은 꼭지 열고 반응시키면 이 부피가 왔다 갔다 좀 변하겠죠, 그렇지자래서 꼭지를 열고 반응이 진행되어서 도달한 표형 상태에 대한 자료인데 표형 상태에서 A하고 B에 몰수 비 준거야, 몰수 비. 오케이? 따라서 음, 쌤이 밑에는 a 몰수 쓸 거고 위에는 b 쓸 거고 요 위에는 c를 쓸 거거든? 그러면 이제 a하고 b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서는 정반응 우세 사라질 거 아니야 계산하기 편하게 개수는 죄다 1이네 따라서 식 a가 하나 있었는데 x 개 사라지면 b는 두개 있었는데 x 개 사라져서 그 b가 3 되는 x를 구하시면 되죠 뭐. 그럼 승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니까 2x는 어, N은 3이고 2니까 1 떨어지잖아. 그래서 X는 0.5 나오네. 따라서 밑에는 A 있니다 그래서 평형일 때 A는 0.5몰, B는 1.5몰. 그래서 3배네요. A가 0.5 사라졌으니 C는 0.5 있겠죠. 0.5몰. 이제 부피를 구할 건데 전체 PV는 N 그거 쓰잖아. 우리가 기체 나왔으니까 PV는 NT에서 온도 일정이니까 몰수는 PV. 그쵸? 그럼 렇죠그 여기 전체 몰수몇몰 나와버려? 음, 2.5 몰 나오잖아 그럼 전체 몰수는 2.5 몰 압력은 1기압이래 저 뚫려 있으니까 그럼 1기압에는 2.5 몰이니까 전체 부피는 얼마? 그렇죠 2.5 리터 전체 부피 그런데 여기에서 V는 뭐냐 하면 실린더 부피 얘기하는 거야 강철 용기는 1 리터거든 합쳐서 2.5니까 실린더 부피는 얼마? 1.5 되겠죠 그래서 V 하나 구했어요 자, 그럼 이 값에 따라서 내가 요거 K 값 구할 수 있겠네. K 값 계산을 하면 A분의 C, a 분의 C 하면 지워져버리죠, 이거는? 그러면 A분의 C 지워지니까 밑에 B는 1.5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피는 2.5 되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 535, 525,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대충 PV로 나타냈을 때 K값이에요. PV로 나타냈을 때 K값. 원래 PV 다 살려놔야 되는 건데 음, 그냥 저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실험 E가 시면 똑같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B가 두개 있었고 A가 없어. A 없으니까 역반응 우세로, 그렇죠? 평형이 돼야 되니까 역반응 우세될거 아니야. 따라서 A가 x 개 생겼어. 그러면 B는 E에서 또 x 개 더, 이 e 더하기 X게 남았어. X가 생, x 개가 생겨서 2 더하기 x 개야 그게 대입하는 거죠, 뭐. 그럼 6X 나오니까, 아, 5X는 2. X는 0.4 떨어지죠. 그래서 요 밑에는 A 쓸 거야. 0.4 있어. B는 2.4 있어. 그게 6배 맞지? 그렇지? C는 P에서 0.4만큼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식이 좀 복잡하니까, 식에 있다라고 할게요. 부피는 전체 2L. 됐죠? 그러면 내가 똑같이 pv 몰수 해가지고 구한 이 k 값이 얘도 똑같이 pv p v 를한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쓰면 짠 해서 자 밑에는 a 몰수 0.4 곱하기 b 몰수 2.4 그리고 위에는 c 몰수 쓰시고 그리고 부피 2 이렇게 써서 c를 내가 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계산을 쓱 하면 쓱 지워지고 n은 0.2 되고 다음에 0.2승 넘어가면 쫙쫙 해서 이거는 1, 1로 치워져버리고, 그지 그러면 C는, 음, 요거 넘어가면 38에 24네. 0.8 되죠. 0.8. 그래서, 아, 평형일대 C는 0.8 돼야 돼. 0.8. 그럼 봐봐. A가 0.4 생겼잖아. 그럼 C가 0.4 사라진 거거든. 0.4가 사라져서 0.8이니까 애초 C는 얼마다? 오케이. 1.2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부피 1.5분에 피 1.2다 해서 구하는 게 답이에요. 어, 다 됐죠? 이거 뭐 이거 계산만 좀할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이게 18번. 이게 18번도 그냥 차분히 하면 그냥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몰수 피해가지고 몇 개인지만 좀 써놓으시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음 19번 갑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음, 그 1차 반응이잖아. 1차 반응에서 반감기 그거 이용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실험 자료가 뭐냐 하면 온도가 달라. 초기 온도는 같네. 그런데 이게 네온의 몰분율이야. 첫 번째 몰분율은 어, 몰분율은 몰수비거든요. 위에는 네온의 몰수, 밑에는 전체 몰수. 그런데 이 반응에서 네온의 몰수는 안 변하거든. 그래서 네온의 몰수는 일정하다는 라걸 하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걸로 깔까요? B는 깔 거잖아. 몰수 비니까 그래서 네온이 4몰이 따로 까죠. 네온 4몰 이따 할게. 네온 4몰이 있었어. 그럼 여기도 네온 4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위에 4, 4, 7에 28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여기쯤에 내가 전체 몰수 하나 쓰도록 할까요? 오른쪽에는. 됐죠? 자, 이거 1차 반응입니다. 1차 반응. 자, 그런데 A 가 2, B가 되는 반응.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때 전체 변화는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우리가 1차 반응에서 이거 쓰잖아. 1, 2, 4, 8. 그리고 여기에다가 개수비 곱하는 걸로. 그치? 뭐 16까지 해놓을까요? 전체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변화도 이 변화에서 10 곱하기 1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얼마 변했는지 한번 보자고. 28이 35 됐잖아. 얼마 변했어? 28이 35 됐으니. 7 변했지?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7되려면 다, 다, 닥요 3개 합치면 7되버리네.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7이니까.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감기 세번 지났다는 거야. 아, 여기에서 총 3분 갔거든? 3분이 반감기 세 번. 따라서 얘는 반감기는 1분이라는 것이 뭐. 1분. 반감기 1분. 오,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이는 요렇게 간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T1, T1이란다. 1분 동안은 이만큼 변하면 되잖아. 곱하기 전체 개수 1, 그치? 따라서 8만큼 늘었어. 이게 늘고 있잖아요, 플러스니까. 8만큼 늘어서 28된 거야. 그러면 전체 20. 그런데 이 전체 중에선는 네온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A 있을까? 초기 A는 어, 4, 어 20에서 4배분을 얼마지? 오케이, 16. 초기의이 농도를 8이라고 하라 했네. 나 이것 가는 바람에 8 아닌데. 그럼 다시 2분의 1 하던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16이면 실제는 8이라고 해주면 되지 뭐. 안 그래? 따라서 애도 8이니까 16. 네온 4 있었으니까 20. 자, 20부터 출발하자고.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이거 나왔죠? 오케이. 8분의 1 나온 거예요. 근데 네온은 그렇지. 4개 돼야 되거든. 32. 그럼 뭐야. 초기가 20인데 32개 됐어. 전체 몇개 증가했어? 12개 증가했지, 그치? 12개? 으흠. 자, 네오는 개수가 일정하니까. 그럼 전체가 12개 증가하려면 두 번째, 이렇게 할게. 요렇게 하면 되잖아. 8, 4. 처음에 8 증가, 그 다음에 4 증가. 그럼 12개 증가한 거 아니야? 그럼 반감기 몇번 지난 거야? 두번 지난 거지 자 0초부터 0분부터 4분까지 반감기 두번 4분 동안 반감기 두 번이니까 얘는 반감기가 2분짜리야 반감기가 늘었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T1이 T2보다 크죠? 맞고 그러면 이거 2분이니까 반감기 한번 지났잖아 그렇지? 반감기 한번 지난 거요값요가 그럼 전체 얼마더 하면 돼? 8도 하면 돼8 그럼 N은 밑에는 28, 위에 네온은 4니까, 그렇지? 따라서 X는 얼마 나오지? 4, 7에 28이죠? 7분의 1. 그래서 기억도 맞고, 됐지? 이거. T2? 에도 반감기 2분이지 뭐, 온도 같으니까요. 그렇지? 이제 아 처음에 Y 구하면 되는 거네요? 하죠 뭐. 그럼 내용 4로 맞추시고, 이걸로 할까요? 어제피 반감기 2분이니까 4, 쓱, N은 얼마? 4, 4 3, 1 2, 5 2 맞지? 4, 3, 10, 5, 어? 0 4, 쓱 4은 얼마지? 오케이 60. 그럼 여기 반감기 한번 동안 얼마 증가했어? 8 증가했잖아. 마지막. 아, 8 증가했어. 그럼 그 앞에 여기에서는 반감기? 그렇지. 16 증가하면 되지. 그래서 16이 증가해서 50이 된 거야. 16 증가해서 맞지? 그러면 16 증가해서 50이면 원래 얼마니? 여기서 16 빼면 16 빼면 36이지? 그치? 렇36 전체가 36 근데 네온이 4개잖아 네온 4개니까 A는 얼마? 32 있었어 아 2배 더많네 그래서 Y는 얼마? 16 되지 2배니까 농도도 2배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제 19번은 그, 그, 우리 킬러에서 한 것처럼 킬러 강좌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기 반감기 1차 반응에서 1, 2, 4, 8, 16에서 개수비 곱하는 거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맞춰보시면 돼요. 야. 그리고 몰분율은 몰수비라는 거 그래서 몰수비 좀조 정하시고 끝! 20번 갑니다. 20번 여기에서 20번이 가장 어렵죠. 20번이. 이게 뭐지? 이게 뭐 화학 반응식이지, 젠장. 화학 반응 그 화학 반응식에서 한 단계 좀더 들어간 거죠, 뭐. 알자 이거 고 화원의 화학 반응식하고는 다르지만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체 파트니까 우리가 이제 기체는 몰수는 피, T분의 PV,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몰수는 PV를 T로 나눠서 상대값으로 계산해 라고 하는데 쓱 보니 몰이 나와버린 거야 이게 1몰이라 나와버린 거야 1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면 몰이 다안 나오고 n몰 n몰 면몰 2분의 3의 몰 나오면 그냥 이게 자체가 몰수 비니까 그냥 t분의 pv로 쫙 가면 되거든 그런데 얘는 실제로 1몰이 다 하고 딱 박아 넣어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야너이식 이용해서 몰수 구할 거지? 그런데 난 저기 실제로 면 몰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값 과이 값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무조건 밑에서 뽑아내셔야 돼 그러니까 PV가 몇 몰인지를 뽑아내줘야, 뽑아내줘야 된다니까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P고 3V니까 면몰 전체 개수로 따지면 얼마 있어 3PV 있지 그런데 젠장 2부인데 얘는 1ATM 나와있어 1ATM 그래서 여기서 1ATM이라 나왔기 때문에 아 그래서 P는 실제 압력 주어졌잖아. 그래서 피는 몇 기압이야? 이런 것도 내가 계산을 해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밑에 보기에서 질문이 뭐죠? 질문이 여기 있잖아. 피 계산해. 그리고 화학 반응식 개수에서 X9에 그래서 P 계산하도록 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실제 몇몰 나왔냐 그럼 PV가 면 몰로 되는지 그 몰수로 다 바꾸든 PV로 바꾸든 또는 이들 관계를 어쨌든 간에 이들 관계를 뽑아내주셔야 된다는 걸꼭 명심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바깥쪽에 실제 1ATM 나왔으니까 그럼 P가 몇기압이지 그것도 내가 뽑아내주셔야 되겠죠 그근데 문제가 이 정도고 읽어보시면 읽는데 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있을 거긴 아무도 없었거든 그런데 이거를 꼭지 A를 열어서 반응을 시켰대요. 그리고 반응 되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시킨 다음에 꼭지를 닫았다는 거야. 그럼 이 꼭지를 열고 반응을 다 완료시킨 다음에 꼭지를 닫으면 전체 기체는 부피가 3대 1이니까 기체도 3대 1로 나뉘어 갈거 아니야. 첫 번째 B가 다 사라졌대요. 이렇게. 그럼 A하고 C가 있을 테니 A하고 C가 그렇죠. 3대 1로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B가 하나 사라졌으면 B 하나면 C 두개 생기니까 C가 두개 생기니까 그러면 C 두 개가 3대 1로 돼 있으니 여기는 1.5 C 여기는 0.5 C일 거 아니야. 그럼 N은 모르겠어요. N은 얼마 나 남아 있는지 줄었을 테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여기에는 A하고 C가 있는데 다시 두 번째 이 B를 열어 가지고 반응을 시키고 또 B를 타든 거야.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서 기체 파트 문제 킨 것들은 나중에 특징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전에 앞쪽에서 해설할, 여러 가지 문제 해설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위에서부터, 아, 쟤는 n이고, n은 1이고, 그래서 c가 2 e 생겼는데 쭉쭉 나눠서 0 얼마 되고, 그러면 a는 b가 하나 사라지면 x 사라지잖아. 그래서 n-x가 있는데 그게 3대 1로 있으니 아 여기 남아있는 a는 4분의 n-x의 a가 있고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와서 n이 얼마고 x가 얼마고 풀어줘도 답은 나와요. 그것도 할수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고 수능 선택한 친구들이면 그치? 그런데 이런 문제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 하면 앞쪽은 계속 앞쪽 가지고 뭔가 구하려면 바로 바로 명쾌하게 N이 얼마냐 X가 얼마냐가 안 나와 뭔가 복잡한 방정식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해가 후반부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뽑아서 쓱 올라가면서 그래서 넌 얼마구나? 그런 식으로 구하도록 문제 구성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용기, 여기서의 내가 압력을 측정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나 과정 끝났을 때쭉 섞었을 때 압력이 5분의 3피라 되어 있고 다음에 이쪽만 해가지고 쭉 했을 때 여기 압력이 20분의 9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닭까지닭까지 끝났을 때, 닭까지 끝났을 때 C의 몰 분율, 몰 수피잖아요. 그치? C가 3몰 있으면 전체가 9몰이 되고 그 자료 하나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 지금 이제 처음부터 쭉 해서 수식으로 하는 거는 한번 해보시면 막 우적 꾸역 꾸역 꾸역 꾸역 하다 보면 나오긴 하죠 자, 어 나오긴 하는데 요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 보려고 즉 뭐냐 하면 이게 어려운 거야 b가 하나 다 사라졌어 그러면 b 하나 사라지면 이건 x계 사라지니까 a는 m x계가 있어 그런데 그게 3대 1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4분의 n x k a가 있어 그리고 c가 뭐 0.5개 c가 있어 그리고 b는 b는 2분의 3몰이 들어갔어 2분의 3몰의 b 근데 여기에서는 a가 다 사라졌어 이렇게 해서 그치 a가 다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그 과정 다 과정까지 끝났을 때 결과가 나왔잖아 이 결과를 내가 써먹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여기서부터 바로 반응시키지 말고, n, 1있서치꼭 a, 꼭지 a 열었어. 쭈 퍼지지?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도 결과, 나의 결과는 똑같을 거고, 쭈 퍼지지? 꼭뭐 균등하게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꼭지 a를 닫고, 여기만 반응시켜도 최종 결과는 똑같겠지. 따라서, 처음부터 반응시켜서 a가 n-x, n 빼기 n x에 서축하지 말고, 그냥 일단 꼭지 열었으니까 골고루 퍼뜨려 놓자고. 그럼 여기에 A는 얼마가 있어? A는 3대 1로 나뉘어 가니까 4분의 1 n 몰에 A가 있는 거고 B는 얼마 있어? 1몰이 3대 1로 나뉘어 가니까 4분의 1몰에 B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닫고 이거 반응시켜도 결과는 똑같잖아. 근데이 상태로 그대로 둔게 아니고 반응을 시키고 또 열고 남아있는 A를 얘랑 또 반응시켰거든. 그러면 A 반응 시키고 그다음에 열고 또 반응 시키나 야좀 기다려봐 좀더 기다려봐 아직 반응 시키지 말고 이 상태에서 A 열고 섞어서 반응 시키나 결과는 그럼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섞어서 반응 시키면 B는 몇몰 있는 거야 4분의 1, 4분의 6이니까 B는 4분의 7 몰의 B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최종 마지막 다 과정은 4분의 1의 몰의 A와 4분의 7의 몰의 B를 반응시킨 거고 그 결과 C의 몰 분율이 9분의 4 됐다는 거야. A는 다 사라졌고. 됐지? 어이? 그러면 이제 몰 분율 처리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 쓸까? B로 가니까 C가 4몰이면 B가 남았잖아? 전체 9몰이니까 B가 5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지? 이거? B가 5. 야 그러면 그럼 애초에 B가 얼마였을까? C가 그러면 없었다 치면 C 두 개면 B 한 개니까 C 네 개면 B 두개 생기면 되지? 7 있었을 때, 즉 B가 7몰 있었을 때 나중에 최종 결과가 B 5 몰, C 3몰이다 이거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B는 7 몰이야, 4분의 7 몰이야. 4분의 7 몰이잖아. 애초 B는 4분의 7 몰이잖아. 따라서 반응 후에 B는 4분의 5 몰이고. 반응 후에 C는 4분의 3몰 따라서, 이렇게 반응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에는 C가 1몰이 있다는 거야. 1몰. 오케이? 전체 몰수는 얼마예요? 4분의 5, 4분의 4니까. 어, 요렇게 섞었을 때, 여기에 있는 전체 몰수는 요두개더 하면 되니까, 예, 4분의 9몰이다. 이거죠. 4분의 9몰. 오케이? 전체 몰수가 4분의 9몰 나왔어. 에? 요거 가지고 지금 푼 거예요. 에? 자 C1몰 됐고 음, 음.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뭐하고 있지? 몰수잖아 우리 요거 해야 되잖아 PV가 어떤지 를 <웃음> 현재 지금 다가정하고 있는 거야 다가정 그럼 다가정해서 여기 전체 몰수는 실제는 4분의 9몰인데 그 몰수 어떻게 계산해? 음. 이거 이거 T분의 PV 참고로 우리가 첫 번째 온도가 T니까 온도 첫 번째 온도는 제가 1이라고 쓰고 나중에 온도 올린 거 T는 1로 가서 3분의 5라고 쓸게요. T 한 개는 좀 까놓자고요. 그러면 마지막 다과정에서 여기 압력이 20분의 9면 여기도 20분의 9. 뭐 닿든 말든 간에 전체 여기 압력이 20분의 9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거 나오겠네. 몰수는 PV로 할까? 압력. 아겹쳐었으니까 보기가 별로다. 그렇지? 20분의 9P. 그리고 전체 부피 얼마? 3V. 나누기 온도 T, T는 1. 그럼 이걸로 뭐 나오겠어? PV 나오네. PV, PV 99 지워지잖아. 싹싹 날아가고. 그러면 3 남고, 4, 5. 5분의 3 PV, 3분의 5 나오네. PV는 3분의 5라고. 즉 이게 뜻이 뭐? P 곱하기 V는 몰수로 따지면 3분의 5몰이라고. 3분의 5몰. 우리 뭐한 거야? PV하고 몰수 관계를 내가 뽑은 거야 PV는 앞으로 3분의 5몰이야 P 곱하기 V는 그러면 여기서는 몇 PV야? 3 PV잖아 PV가 3, 3분의 5인데 3 PV니까 5몰인 거지 너 합쳐서 5몰 있었어 그럼 이거 1몰이니까 N은 몇 몰? 4몰 아, 따라서 N은 얼마? 1몰 A 하나 반응하니까 C 하나 생겼네 따라서 A와 C의 개수는같아 X는 2요거 e. 하나 나오죠 됐지? 자 우리 요거 가지고 요거에서요거 하나 써먹은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구하는 거야? P 구해야 되잖아 그럼 실제 P는 얼마야? 이거 1기압이거든 그러면 1기압 1기압이 딱 등장하는 게 마지막 라 과정이잖아 라 과정 고정장치 제거니까 여기 1기압이거든 이거는 벌써 막았고 그럼 막은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했으니까 전이나 후나 여기에 몰수는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몰수를 p 값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에서 다 압력 20분의 9죠. 자, 마지막 20분의 9p. 곱하기, 여기 부피 얼마야? 2v. 오케이? 나누기 온도는 t, 1t.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을 atm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압력 1. 그리고 부피, 여기 부피가 실린더 2.5 되죠 그래서 2.5, 2분의 5 5V 그리고 나누기 온도 온도는 3분의 5잖아 그럼 나누기 3분의 5니까 3분의 5 역수 취하면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아 여기서 VV 지워지거든요 v 그치? 자 그리고 또보이죠아 5, 5치워져버리고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아숫자왜 이렇게 더럽니? 뭔가가 좀더 정리할걸 3, 3요거치워져버리고 그렇지? 그럼 뭐 나와? 이것도 치워진다야 2하고 이거 치워지니까 따라서 5분의 3, P는 1. P는 얼마? 3분의 5나오는 거지. 이게 P와 3분의 5로 하는 거야. 요두 개로. 그럼 끝났어. 그럼 질문이 P분의 X니까 X 얼마? 2. P, 5, 3분의 5 밑에 때려놓으면 5분의 3, 1 6, 5분의 6 나오겠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복잡죠, 이것도 어쨌든 간에. 예,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해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앞에서도 쭉 아까 얘기한 것처럼 M-X에서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이거. 어,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좀볼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 반응이 막 있을 때너 단계 있고 열고 닫고 그 기체 파트에서 열고 닫고 중간 단계 반응 막 있을 때한 번씩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반응시키고 열어서 또 반응시키나 그럼 여기서 반응시키지 말고 놔뒀다가 그 다음에 섞어서 반응시키나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몰분율 내가 B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4, 5, 7인데 실제는 4분의 7이니까 실제면뭐인지 뽑아내는 거 하나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PV인데 여기서 뭘 나왔어? 야 그러면 PV를 몰수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바꿔줘야 되는구나 요세 가지로 그거 구성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우리 인천시교육청 화학투 해설 강의를 드디어 하네요. 예, 복귀,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에 이제 9월 평가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예.